이런 게 꺼내지 못했네 우리 사랑은 어디까지였을까 서로가 묻지 못한 말 우리 사랑은 어디까지였을까 한계 정말 후회 한다고, 변 명도 하지 않고 돌아오. 이 될까봐 아픈 눈물이 될까봐 꺼내지 못했네 우리 사랑은 어디까지였을까 서로가 Yeah